네. 안녕하세요. 홍파르타 t v 시청자 여러분 어, 저는 이번에 수성을 국회의원 출마한 예비후보 정순천입니다. 홍심이기도 합니다. 네, <웃음> 맞습니다. <웃음> 네. 제가 네. 저, 예, 소문은 듣고 네. 많이 아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운동을 하신다는 얘기도 들어서 기사도 보고 네. 그래서 어, 날짜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나온 김에 인터뷰를 한번 하러 왔습니다. 네. 그 홍순천 그 후보님은 네. 고향은 어디세요? 저 경북 청도입니다. 네, 청도라고 알고 네. 계시는 분이 또 많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저는 네. 제가 모르는 걸또 다른 분들이 네. 알고 계시더라고요. 왜 청도를 강조를 하느냐면은, 네. 우리 여성들은 네. 남성들처럼 고등학교 동문회가 네. 활성화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여성 동문들은 가정에 가서 남편 아예 키우느라고 우리 여성들이 출마를 하게 되면은 남성들처럼 이렇게 단합이 된다라든지, 뭐, 걱정을 한다라든지, 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구조적으로. 음. 그래서, 고향분들, 음. 특히 수성군은 청도분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음. 한 30% 정도 된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음. 그래서, 어, 여성이 정치계에 발 딛기가 너무 어렵고, 음. 어, 여성 동문이 잘안 되기 때문에, 고향. 네. 많이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청도 출생이라는 걸 음. 많이 사용을 한답니다. 아, 예. 네, 현실입니다. 네, 예. <웃음> 그 현실. 네. <웃음> 현실이 네. 중요하죠. 네, 네. 근데, 그, 제가, 네. 그, 후보님을 뵙기는 많이 뵙는데, 그죠? 뵙기는 많이 뵙는데, 네. 네. 어떤 직책을 맡고 네. 계시는 걸 몰랐거든요. 네. 네. 근데 페이스북을 가보면, 은 뭐, 그래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현재로서는 어떤 일을 맡고 계세요? 네. 그럼 제가 그 과정을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네, 네, 네. 네. 네. 어, 저는 20대에 대구로 와서 어, 30대 초반, 제가 생각은 한 30살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웃음> 그럴 때이어에그 아는 지인으로 저를 손잡고 가는 곳이 네. 국회의원 이치오의 전 지금 작곡하셨는데 그분 사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유. 그래서 사람 속에 살다 보니까 그리로 가서 어, 그때 너무 어린 나이로 가버니거 너무 막이 생산 곳이고 저는 원래 그쪽을 안 좋아했는데 가보니까 일이라고 보니까 막 이렇게 부대치고 제가 머리가 막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막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너무 어려서 떠들어. 국회의원 선거 어, 도와 함께 돕고 또 들어오고, 그러고 나니 그 구청장 또인년에 따라 구청장 선거 또 불리켜 나가고, 음. 또 시장님 선거 또 불리켜 나가고, 대구에서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당대표, 음. 대통령까지 계속 나가게 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이 당과 당직자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본의 아니게. 음. 그래서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아, 아 그래서 아까 어떤 그뭐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어, 정치 초년생하고 네. 운동도 제가 테니스를 했습니다. 아, 예. 테니스 처음 배울 때 초년생하고 한 그렇죠. 3년이 돼야 테니스 한다 할수 있거든요. 네. 5년이 되면 조금 게임도 하겠죠. 10년이 되면 조금 어느 정도 프로가 되잖아요. 제가 30년이 지났으니까, 어. 네. 어, 테니스로 일하면 프로 정도 갔을 것이고, 그렇죠. 네, 정치계에 당직 생활을 30년 음. 이상 한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러게요. 당직 생활을 했는 사람 중에 대구에서 유일하게 당협위원장으로서는 여성이 최초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리고 어. 그렇고, 어. 지금까지 오면서 그래서 이제 어, 꾸준히 하고 오다 보니까 어, 우리 여성이 필요한 시대가 왔어 어, 저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음, 시의원을 신청을 해라 네. 해서 제가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네. 제가 감히 하겠나 했는데 어, 막상 하니까 막 너무나 일을 막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또 열심히 했고 네. 네. 제 성격상 또, 놀비는 벌 받는 줄 압니다. <웃음> <웃음> 네. 또, 저는 머리를 굴리고 음. 하지 않고 가슴으로 합니다. 네네. 말보다 행동이 먼저 음. 나갑니다. 네, 약속은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음. 살아온 성격이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고, 또, 시의원도 삼선을 했습니다. 네. 그수석 1선거구에서. 음. 그랬는데, 그것도 지역구로서 남성들과 9대1로 경제, <웃음> 팔대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고 부의장 나갈 때도 두번 떨어지고 세 번째도 부의장이 되고 여성이 수가 적으니까 남성들이 안 뽑아주겠죠. 네. 그리고 아직까지 보수적인 동네에다가 우리 세대에서는 여성을 남성들이 밑에 아래로 생각을 하는 그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또 구청장도 출마를 해봤고 당협위원장을 출마를 했었고 음.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하다보니까 어 시의원으로서 끝이 안되겠다 인물을 키워야 되겠다 이제는 시대가 생활정치까지 왔는데 우리 여성을 키우자 심부럽걸 진짜 일할 사람 키우자 이래서 어 지인들그 의해서 이렇게 당협위원장까지 오게 됐고 처음 나가서는 또 떨어졌고 음. 김은수 지사님이 내려오시는 바람에 뭐 사람들이 해야된다고 저를 불러낸 사람들이 김문수 지사님 오시니까 100% 샤 나갔어요. 혼자서 다녔습니다. 음. 어, 대통령 그때는 후보였습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김문수 지사가 강은희 지금 교육감이죠. 그분이 현역 국회의원하고 의사, 변호사 그하고세 사람이 남아서 TV토론까지 하고 그래서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때 시의원으로서 시의원 현역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하고 당 저기 그 당협위원장 경쟁을 했었고 구청장 경쟁을 했었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쟁 또 신청을 두번 해서 두번다 똑딱 떨어졌고 그러고 또 이제 다시 끊임없이 도전을 했습니다. 당협위원장은 도전해서 어, 수성구에서 현역 국회의원도 있었고 구청장도 있었고 전직 국회의원 전구청장. 전직 9대일로에서 당협위원장을 또 해서 서울에 스물 몇번 데모하러 다니고 삭발도 음. 하고 그래서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이제는 국회의원을 충분히 할수 있다 했는데 우리 또 조용 의원님이 쫙 와서 제가 또 못하게 되고 음. 저보다 더큰 분이 오셔서 대구를 더오선을 만들어내고 지역을 해서 더큰 일을 할수 있지 않겠나. 제가 가슴을 서어내밀면서 모든 사람과 자료를 들고 가서 조영어임 당선시키더라고요. 음. 또그런데 우리 홍 대표님은 우리 당적 생활할 때당 대표할 때 전국을 쫓아다녔죠 우리 저기 홍파르타님도 전국 쫓아다니죠. 네, 우리 홍 시민이니까 네. 당 대표할 때 대통령 선거할 때 그데또 대구로 오셨어요. 네. 우리 수승감동네 네. 그래서 당연히 제가 또 대표님을 좋아하고 대통령 선거하는데 그 공약과 말씀이 저는 막이 이 대한민국을 혁신을 좀해야되는 그렇죠. 하, 진짜 난세의 영웅을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네. 적극적으로 뛰었고 또뭐 뜻을 못 이루셨고 그래서 또 시장님 나오신다기에 또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또요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너무 길었나요? 아니요. 아니 경력이 <웃음> 네. 대단하세요. 경력을 저도 네. 그 정도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경력이 어마어마하신데 네. 너무 욕심을 안 내신 거 아니에요? <웃음> 다른 사람들을 봐보라 그랬죠. 그렇죠. 네, 우리 당 대표 선거 할때 박근혜 대통령 그 경선 치룰 때. 네. 아니, 갑자기 너, 너무 변방으로만 도셨네 아유.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수석구 전체에서 이름 있는 사람은 저 혼자 있었어요 다 이명박 대통령 쪼이 갖고 네. 병원에 쓰러져 갖고 실리가기도 하고 어. 어 누구 하나 뭐 지금까지 전 누구를 돕더라도 지원금 10원 하나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딸내이 저금통장까지 다털어가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보따리 들고 여기 가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때 당시 이양구 의원님 중립이 있가계셨기 때문에 네. 이름 석자인 구의원들까지 전직 현직이고 다 네. 이명박 대통령한테 박근혜 대통령 저 혼자서 수승부 전체를 총괄을 하고 음. 캠프가 없어서 음. 보따리 들고 아는 식당에 갔더니 거기서 이명장 음악 주고 있으니까 간첩이 생겨가지고 음. 쳐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또 아는 사무실에 갔더니 그 지역 국회의원하고 그 지역 시의원들이 우리 지역이 왜 왔냐고 빨리 철수해라 이가그 캠프를 다 처리나 그걸 들고 또 제가 하는 사찰에 갔어요 갔더니 그게 또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캠프 처린다고 해서 그걸 또 들고 남편 변호사 사무실로 변호사실을 쫓아내고, 거기서 캠프를 체리가. 하, 다 못했죠. 네. 그래 하고 나니, 돌아오는 대가는 제가 다 해놨지, 위에서 열매를 똑딱 뛰가는 사람이 있었고, 모든 하는 것마다 저를 다 목을 다 자르고, 회장하는 거다 자르고, 의원하는 거 의원, 그때는 하기 전이었죠. 위원장 하라 했는데, 밤새 저보고 사정사정 하라 했는데, 밤새 다치고 아침에 나가니까 사람 밖에 가 있고 다 하고 나니까 대구 대표로 상인감사로 좋은 자리 달라고 뭐 우리 김무성 대표 할 때도 당대표 선거 할 때도 협박을 얼마나 받았고 시위원 이리 내릴 뻔했습니다 이런 뭐그 역사죠 우리 당에 대한 역사 당을 지키기 위해 있고 여성에 끊임없이 도전을 했고, 우리 대구, 특히 지방의원 출신이 지방의에 생긴 일에 다른 지역은 모든 거의 경북에도 강석코인도 군의원 출신이잖아요. 예.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예. 다 군의원 하던 사람이 구청장하고, 시의원 하던 사람이 국회의원 하는데, 대구만 없습니다. 예. 여성도 키우지를 않고, 시의원에서 국회원 가는데 인식 자체가 음. 보수적이라서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많이 바뀌어졌고 네. 그 역시 우리 저도 너무 힘들어서 진짜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네. 전국에 있는 우리 여성 지방의원 출신들이 포기만 하시면 <웃음> 우리가 후배들을 양성을 해야 되고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해서 그런 전국에 어, 지방의원 출신들이 격려와 위로와 우리가 우리가 당을 지키지 않냐 우리가 학습이 되고 훈련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당을 떠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런 힘으로 버티기도 하고 어, 뭐 이름에 따라서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자리 가야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도권에 들어가야지 모든 정책과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40년 이상 30년 이상 당직 생활하면서 보고, 느끼고, 공부하게 얼마나 많겠어요까 선거를 수십 번 치렀는데 수십 번 치르면서 사람들을 지역과 이한몸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던졌는데 하려고 하니까 그 제도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생활 속에 배신도 많이 당하셨을 것 같아 그건 말할 수 없죠 <웃음> 그렇죠. 속상하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 하면 벌써 뭐 어떻게 됐겠죠? 에이. 그렇지만은 때를 기다렸고 네. 우리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여성도 할 때가 온다. 대구도 네. 변할 것이다. 네. 대구의 여성들이 다 한마음이 될때 있을 것이다. 지방의원 출신들이 한 목소리로 할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다행히도 우리 전직 시의원들께서 시의 시오... 지지 선언을 역사적인 날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 개, 그래요? 개인이 개인이 기업이. 저도 아까 그걸 인터넷에 보고 오, 신기하다. 네. 우리도 잘 모르는 분인데 <웃음> 어떻게 저렇게 나서서 지지를 했을까? 저는 또 연락받은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그 생각만 하고 제가 사실 오늘 만나러 왔는데 오는 도중에 제가 그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어, 아까도 또 이제 다른 자리에서 또 대표님이 또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오셨다고 하길래 길이 엇갈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 그때는 ITN에서 음. 취재하러 와서 제가 좀 늦었고 네. 대표님이 그말씀 하셨다 하길래 그거는 저는 네. 대표님 정순치 홍보해 주려고 일부러 하셨네. 어. 그 대표님 마음을 제가 알고 있고 예. 또 대표님 음. 많은 사람들이 떠났잖아요. 그렇죠. 대표님 그 본심을 모르고 예, 예, 예. 그 대표님은 음. 그 표현력이 부족하고 좀 알죠. 이렇게 보듬는 그런 글을 예, 못하시는 게 예, 예. 사실이지만 예, 예. 행동으로 그, 못 하시지 예, 마음은 변하지 않는 그속 내면은. 똑같잖아요. 네네. 더 깊은데. 네. 어, 저는 처음부터 알겠는데 다른 사람을 그걸 참못 읽더라고요. 그렇죠. 어, 네, 네. 저도 처음부터 알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많이 도와주면 조금 한마디 섭섭한 말씀하셔도 이게 본심이 네. 아니고, 네. 우리 시골이 가면 우리 청도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 오빠가 대표님보다 더 무서웠어요. 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더 무서웠어요. 음. 그래서 우리는 워낙 어머니 부모님들한테 자라가지고 뭐또 말을 시골 사람들 반대로 많이 하잖아요 음. 네, 그런 걸 많이 봐서 대표님 뭐또뭐 음. 뭐 저러시겠네 <웃음> 웃고 아저마미이저마미구나 그런 걸 빨리 아래 차리는데 에, 정말 나라를 지키고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음. 뭐 어느 누구보다도 를다 훌륭하지만은 어떤 훌륭한 분들보다 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또 언젠가는 뭐 류실 때가 아니겠습니까만은 네. 우리 대구를 위해서 또 이렇게 대권 주자가 네, 네. 대권 주자가 대구에 오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죠 영광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어뭐뭐 어,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뭐 말씀들을 하시고 이 수성을 해왔더니 대표님 뭐 대표님 들으시면 갈 욕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네. 제가 그분들하고 그리고... 대화하면서 어 그러니까 호불호가 이제 분명하니까 그분들하고 말다툼을 하고 목이 뭐 신직이 러어버있답니다 네. 그러는데 그 본심을 잘 몰라주셔서 그렇죠. 네. 어, 그래서 대구로서는 큰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네. 지금까지 대구는 네. 공무원 세상이고 우리끼리의 세상이고 네. 우리문화로서 네. 우리라는 용어가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 우리끼리 문화가 대구로서는 아주 음, 못했다는 건 아니고 안전하고 정하게 가는 곳입니다 네. 왜냐 어, 대구시 예산 개봤자 15조 요거 깔고 교육청 언론사 다 여기서 기업들까지 먹고 사는데 어, 구청 과장 국장을 지내야지 돌아가고 시청 과장 국장을 지내 돌아가는데 시청 국장이 퇴직할 때중금대가 부구청장으로 내려옵니다. 부구청장을 내려와서 구청장을 하고 지금 대구에 계속 여덟 개구군 중에 다섯 군데가 국장 공무원 출신이고 국장 출신이 부구청장 와서 구청장 다 합니다. 국회의원들 즉딱한 버스 대구 국회의원들 누가 국장 출신인지 답이 딱 나옵니다. 공무원 출신 답이 딱 나옵니다. 그분들이 잘합니다. 못한다는 건 아니고 어, 공무원들은 평소에 그 어, 다치는 일이 나나잖아요. 이, 이 홍준표 우리 후보님까지 카리스마와 혁신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무래도 안정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잘하지만은 도시가 조용하게 되고 노인 인구 늘어나고 청년이 다 떠난다. 제가 시윤할때 공항 유치 때문에 제가 삭발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는데 그때 사람들은 TV 날라고 인기 얻으려고 음, 음. 저는 정말 가슴이 아리게 했는데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대표님 대구 오시자마자 공항 유치에 대해서 유치는 했으나. 거점 공항이 돼서도 안되고 국비로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제일 일본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네, 네. 그 공항이 국비로서 어, 국제공항을 해야지만 그렇죠. 대기업이 돌아오고 대기업이 돌아야지만 청년 일자리에서 예, 예. 인구가 늘어나고 갔는데 첫 번째 하늘길 네. 제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어, 청와대 가서 그 영부인 앞에서 하늘길 열어달라고 제가 목소리 내다가 욕 먹은 적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그뭐 저는 이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너무 앞서간다고 욕 먹을 수도 있고 남이 얘기하는 걸한다고예욕 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우리 대표님 같은 분이 와서 이렇게 추진 추진력에 카리스마에 전업마 너무 좋습니다. 이제 대표님 네네. 이제 따라서 도우시기만 하면 네네. 되는 거죠. 그래서 연계해서 대표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구시 발전에 제가 국회원이 반드시 돼서 같이 연계해서 같이 어, 서로 소통이 되고 네. 서로 네. 도우고 하면 네, 네. 대구 발전이 얼마나 크게 달라질까 네. 저는 가슴이 니다예 네, 네. 상상만 해도. 네네. 굉장한 도시가 될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네네, 네네. 우리도 이제 대표님 공약 같은 거 보면은 네네. 어마어마하잖아. 네네.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네네. 이 수성을 자리가 비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이런지 막 사람들이 네네. 그죠. 몰려오는데 네네. 정말, 정말로 인물이 돼야 될 열심히 일할 뻔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야지 시장님을 같이 도울 수 있는데. 네네. 자기가 좀 안다고 이제 나서고 이런 상황인데 좀요 흐름이 좀 어떠세요? 며칠 동안 운동하시면서? 아, 정말 어, 참 화가 납니다. 음. 대구 사람들을 진짜 도대체 대구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뭘로 보고 그러게요. 이렇게 행동한다는 데 대해서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다. 음.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도 그렇게 하는데 대구 거주도 하지 않고 대구도 모르면서 음. 이사를 오고 위에서 다낙하산으로 오고 그래서 저는 늘 지역에서 감면갑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도 반성해야 된다. 음. 지역 사람을 서로 안 키우고 지역 사람 서로 저 사람 이래가 안 되고 저 사람 이래가 안 되고 좋은 말안 해주고 사람 키우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요거다실다 했으면 우리 위에서 낙하산 내릴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상황이 됐다. 우리도 우리 자존심 지키자 했는데 지금 어 일단은 저는 상식적으로 우리 어, 윤당 선자님께서 상식과 공정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상식적으로 시장 후보 나갔던 분들이 다시 얼마 되지 도 않아서 <웃음> 온다는 것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웃음> 그래서 저는 그런다고 싶지 않고 그러면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뭐. 국민을 무시하고 대구 시민을 엄청 무시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직까지 옛날 그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웃음> 이런. 이런 네. 사고 자체가 네.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알려고 하는지, 정말 대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지, 정말 분노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예 상식이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대구 경북은 공천만 받으면 됩니다. 공천만 받으면 되는데, 공천을 한번 받아갖고 되는데, 두번 받아갖고, 또다시 도전한다 하는 우리 수성구 주민들을 얼마나 무시해서 그러는지, 음. 어, 개인적으로는 제가 친분했습니다. 친하고 네, 좋아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당인으로서 지금까지 30년 쭉 당직자 생활을 하면서 당공천을 받아가 떨어지면 해당형입니다. 못 나옵니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다시 신청을 못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는데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또이 지역에 전혀 거주도 안 하고 활동도 안 하면서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와, 정말 저분들은 어떤 사고를 갖고 계시길래, 주민들이 이렇게 우롱하는가. 정말 지역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스펙 좋고, 이름으로 가시고, 여기에 계속 거론이 되고, 여론조사를 하고, 그 자체가 우리 주민들도, 어, 좀 정말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 되고, 네. 자존심 상하는. 맞습니다. 일입니다. 네. 네. 아유, 참. 많이 그러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러셨는데 아, 경력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경력이 네. 어마어마하시고 네. 벌써 남자 같으면 그죠? 쉽게 네. 말해서 네. 뭐라도 벌써 무슨 자리라도 했을건데 여자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고 입금했는데, 예. 네. 대구라는 보수적인 동네에서 그런게 있고 여성이라서 대접을 네. 해주고 또. 어, 집, 어, 시의원 출신이라고, 아직, 그러고, 이 사고 자체가 예, 예.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반 문화도 못하고, 탈거리도 못하고, 음. 오빠에도 못하고, 음. 골프도 안 치고, 음. 오로지 일만 추구하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네. 요즘 세상에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고전 사람보다 술 문화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 성격이나 응. 제 성격이나 좀 비슷하다. 그래서 많이 알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열심히 일만 한다고 되는 게 네네네. 아니고요. 네네. 요즘은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서 네네. 알려야 됩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알리지 네네. 않으면은 네네.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네. 무조건 알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약했을 수도 있죠.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저기, 뭐, 어디로 보니까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 저분이 저렇게 말없이 제가 페이스북을 보고 제가 아니, 말없이 저렇게 운동을 저렇게 하시는데 혼자 저렇게 하시면 누가 알아주나 왜 기사도 한번안 올리고 저러시나 저, 저, 저, 걱정은 조금 됐어요. 네. 그래서. 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몇번 봤다고 아 저런 분이 착실하게 생긴 말씀도 잘 없으시고 저런 분이 되셔야 되는데 싶어서 저도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이 수성 어에 계시는 분들에게 네. 또 여쭤보니까 또다또또또 네. 네. 또또또 저기 후보님을 아니 무조건 호, 호심이라고 내가 아까 전화 걸었는데 그, 그 소리에 깜짝 놀랐어 아니 나도 모르는 홍심을 아니 정 후보님한테 홍심이라고 한대요. 그 사람들이 네. 수성어리기시는 분들이. 났습니다. 네, <웃음> 네. 그래서 네. 아우 너무 너무 네. 저도 좀 놀랬고. 네, 이 동네에서 제가 진짜 뭐 오래 살았고 몇번 출마도 했었고, 또 네. 예전에 삼보 일보도 했었고 삼보 일비를. 우리 당에 대한 이+ 이 아무리 불만이 있다고 말을 해서 호소해도 암역이 아, 맥히지를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몸으로 말할 때도 있었고 네. 또예어 네. 제가 또 찾아다니면서 막 이런 것도 좀 못합니다. 그런 네, 예. 제한테 약점이죠. 음. <웃음> 그런 저는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한다. 그 일이 더 우선이지. 그렇죠. 뭐 이런 거내 요만했는 그 이만큼 부풀리고 이런 걸 포장을 또잘 못합니다. 네 <웃음> 그래서 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음. 어, 제 자신과의 약속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네. 또 어, 내가 추구하는데 이런 꿈을 하다 보니까 공중파를 잘해야지 출세를 한다던데, 거기 조금 약한 <웃음> 방송도 제가 CMB에 그, 어, 한몇 년을 했는데도 오. 케이블 방송 잘안 보시죠? 네, 네. 요즘 방송 프로가 워낙 많아서. 네, 맞아요. 제가 명사 초청도에서 어, 음. CMB 대구 방송에 제가 정순천과 사랑방도 한 2년 했었고 아. 나도 차 방송도 차 문화 발전을 아, 위해서 그래요? 선거 전까지 제가 했었습니다. 아. 네, 네, 그럼 혹시 그 후보님 유튜브도 따로 있으세요? 있습니다. 아. 정순천TV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 네, 뭐, 들어가면 다 아, 나와 있습니다. 아, 네. 예, 네, 정순천TV, 유튜브에서 네. 정순천TV라고 네, 네. 치면은. 네, 네 있습니다. 아, 뭐. 오늘 시간 일부러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 내일 뭐 면접을 또 네, 걸, 보러 가신다고 갑니다. 하는데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네. 바랍니다. 네,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오늘, 네. 어, 우리 홍 후보님, 시장 후보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신보님을 좋아하시는 우리 홍파루스 대구, 시민들. 대구 시민들도 또 많이 도와주시고 네. 어, 이번에는 정말 어, 또 우리 홍 후보님 도와주시는데 제가 잘못하면은 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어른한테 피해를 네. 끼칠까봐 음. 여론조사도 어제 나왔는데 그거는 정말 말도 안되는 그 계획된 여론조사 2.5%의 응답률에다가 그거는 음. 계획된 여론조사일 것 같고 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마지막까지 네. 제가 최선을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아,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내일 서울에 다녀오셔가지고 네.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저도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